저희는 오늘 동묘를 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동묘를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이번에정배랑한번 갔다 오려고 해요 저 머리 있습니다 여러분 찜닭할 테 아, 저희는 빵을 간단히 먹고 나왔고요 아 어, 보통 그... 카메라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당역으로 먼저 많이 가는데 저희는 이제 구제옷이나 이런 걸 보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 동묘역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동묘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 빈티지 카메라 이번에 얻는 것도 하나요? 제가 또 저번에 갔을 때 이름 많이 안 알려진 곳을 찾았거든요 그 거기도 한번리고 가려고요 저는 지금 동료를 도착했고요 갑자기 정재가 화장실 가고 싶었다 해가지고 스타벅스 왔습니다 <웃음> 보통 동면은 이 3번 출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3번 출구로 왔는데 사람들이 벌써 많. 벌써 많아요. 사람 딱 많아. 아 사람 진짜 많다. 여기는 여기 그 유명한 장소다. 고니다 예, 여기가 시작입니다 시작 여기 들리면은 미숫가루 꼭 먹어주기 저희는 커피를 먹어가지고 근본없이 커피 먹고 있는 지금 스타렉스가 날이가 아니겠지? 지 누가 화장실 간다 해가지고 지금 아 진짜 쿠찌 쿠쿠쿠쿠쿠네 쿠찌 봐와 봐봐 쿠게요 쿠기 쿠키 근데 이 같은 게 많다는 거는... 짭입니다. 짭... 같은 게 많다. 짭... <웃음> 누구야? 현정이요현정이 <웃음> 병장님, 여기 본인 있습니다. <웃음> 저희 본인이 공부겠습니다 저희 오프화이트도 있다. 오프화이트... <웃음> 아, 아미... <웃음> 아미가 네 개다. 그러면은? 열심히 해봐야 돼 여기 보면은내식 있잖아 내 계식 아. 무조건 5 0원 무조건 어, 이런 것도 뭔가 응, 이좀독특한데좀 이쁜 느낌이 약간 확실히 미국 감성이 살짝 있어 그 품이 약간 그 미국 사이즈 품이야. 나너입 타면 어이쁠것 같은데.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언더커드에서 온도, 팔던 거 아니야? <웃음> 아닙니다. 언더커드에서 어, 4만 원에 팔았던 거 같은데. 5분 인트 2만 원 거근데 제주도 재질, 좋고 지금 상태가 너무 좋네. 와, 치도나 지금 엄마한 이제 기장이 좀될거 같아요. 저희 밥을 안 먹어서 밥부터 먹고 가려고 해요. 여기가 저번에 왔던 곳인데 이렇게 요일 메뉴가 있습니다 아 등뼈깁칫찜 오늘 금요일이라서 오늘은 등뼈깁칫찜 먹을거예요 바르면 되네 먹었으니 다시 이제 제대로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울리나? 멋있습니다, 멋있어 아, 감사합니다. 말보 어, 리네 모델 같네 아주. 네. <웃음> 사람들 다 칭찬하고. <웃음> 진짜 잘 어울리는데? 아 진짜 잘 어울리는데? 어, 좋은데? 어, 좋은데? 살까? 어, 좋은데? 여기 바로 여기가 카메라 파는 곳입니다. 아, 여기 앞전에 어, 그 2층에 카메라 있습니다. 네. 장난감 가게. 여기 로오시면은 많은 카메라를 볼수 있어요. 네, 잡동산이 되게 많아요. 짱 많고 여기 한 8만원 부터 비싼건 50만원 까지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고 보통 믿음사나 뭐 이런 곳 가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거기보다 종류가 많아요 상태들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막 더러운 카메라도 없고 근데 싸우고 그렇습니다 여 음. 위아 네네네네 오프아 이거 뭐 될까? 쿨팩 그 좋다 이거 너무 귀엽다 같이. 왜? 이거 살까? 이거 10만원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쿨팩스 2일에 나는 쿨픽스 추천한다 는데 어. 너가 원하는 느낌이이쿨픽스가잘담을것 같아 근데 어차피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 아니면 다른 거좀더 봐도 되고 추천받아봐 오, 손잡힌 뺐다 깼다 하시면 게 비싼 거에 넣어줘야 되는데 좋다. 좋다. 이걸 해야겠다. 귀엽잖아요. 이렇게 메고 다녔어. 난 바로 고? 이걸로 하고, 조금, 일단 이걸로 할게요. 어차피, 더 봐도 어차피 부를 것 같은데. 쓴 사람이죠? 처음 봤자마자 바로 사버리기. 깨또다제. 깨또다제. 깨또다제. 5,000원이나 또 깎아주셨어요, 여러분. 와, 이거 완전 찐또다. 쥐색은 근데 그 버튼 안 내리고 소리 아주 잘 샀어 아주 예, 잘 샀어 됐어? 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불 백불 또로시 <웃음> 이렇게 싸게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쳐보면 은한 13만원, 에 17만원? 막 이러는데. 9만 5천원에 가방까지 겟했습니다. 착, 착, 착. 아, 이거 좀 좋고. 아깝다. 바로 정치색 나타나버리네. DMBT. 조심하세요 와 진짜 빈티시다 여기는 탈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별도 앞티스 모자도 많네 안녕하세요. 어떤 것 중에 여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Sold out? Sold out. 상품이 좀 괜찮네요. Planet d a n 오, 이런 거 되게 빈티지하다. 다른네여기 일자로 돼. 여기도 뭔가 좀 괜찮은 이 있는 것 같아. 바람막이를 찾는 하이에나 개쩌는 동료 빈티지 여정 여기를 라스트로 하고 저희는 동료 여행을 마무리할게요 아 괜찮은 데가 많이 없네 다음에는 좀더 정보를 얻어서 오자고 네. 오늘 너무 그냥 자신감만 가지고 왔어요 저희는 여기도 되게 크고 다양하다 아, 솔직히 나는 오늘 되게 만족해 자, 샀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카메라 샀어. 어, 모자다 어, 모자다하하 <웃음> 진짜 빈티지다, 빈티지. 빈티지 그자체다 진짜. 깃털? 가자고. <웃음> 잘 어울린다 리복 잔돈 2만원 제시 한번 해봐라 아, 2만원까지 좀 그렇지 않나? 1 0 0 0원 가능? <웃음> 그, 그거 알아 2만원 내고 잔돈 안 남긴게 더 2천원 남긴게 더 싫어 2천원 미스카라 사면 되지 <웃음> 잘 샀다 잘 샀다 쿨고 왔다 풀고. 저희는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힘들다. 수학은 없었지만 재밌게 놀았어요. 나는 두 개의 수학이 있었다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살걸 정해놓고 오지 않으 면은 여기서 구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득템을 하겠다라고 보면은 아. 좀 어려워. 이증 하고 봐도 다 약간 하자 있거나 애매하거나 가격이 좀 비싸거나 약간 세충 하나로 아우 저번에 블루종이 필요했기 때문에 샀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래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으로 어 이거 이거 이거 있으면 한번 사봐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것같아 다음에 올 때는 조금 정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그 정로도 좀 보는 것도 나아 맞아 너무 이게 어디가 좀 괜찮은지 좀 알고 가는 것도 계획 없이 돌아다니니까 진짜 비가 너무 필요하네 하... 재밌었어 일단 밥이 맛있었다 동묘 입문기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걸좀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가격을 물어본다거나 깎아 깎아본다거나 이런 영상이 아, 없었기 때문에 다음에, 다음에 또 준비해서 또 다시 오면 그래 가보자 끄지부지 영상 끝